자, 마을리자 뭔가 꿈틀꿈틀 하는 맛이 좀 있죠? 때로는 깨끗하게도 써야 되지만, 때로는 층나궁 굴처럼. 그걸 보고 이제 그, 마띠엘이라고 표현해. 질감. 붓이 닿는 질감, 마띠엘. 이것이, 법로는 살짝 갈라지고 살짝 꼬이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중봉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일부 벗어난 일탈한 붓의 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말하자면은 우리 삶에서 보자면 약간의 실수 약간의 일탈 이런 것들을 허용해가는 삶 그걸 다 끌어안은 삶의 어떤 원숙한 모습 너무 법대로 시계처럼 사는 것이 아닌 모습 이런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공자님이 노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인생 70이 되니 종심 소욕 불유거 불, 불 불유거? 네, 약간 헷갈리는데 뜻이 뭐냐면 종심 소욕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커다란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이 글씨에서도 그중심 소욕의 상태가 될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이죠 원래 밑에도 막는 거지만 안 했네요 왜안 했냐면 밑에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죠. 생략을 한 거죠. 요런 생략, 이게 이제 창조의 어떤 권능입니다. 보통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떨려서 못하죠, 그렇게. 자, 방금 이건 붓이 전체가 다 중복이 되지 않고 일부는 벗어났을 때 이런 좀 비백이 나온 것이죠. <웃음> 이게 뚫을 착! 착공! 아 착공? 착공이 아니고 어... 착자가 들어가면 단어가 지금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자, 산을 뚫었나봐요 착산 이건 다른 채에 <웃음> 나오는 매산자랑은 그만큼 짧게 했을텐데 길게 하고 이거 이걸 짧게 해버렸네요 할위 일부러 비벳을좀 과감하게 넣어 봤고요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일탈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학교 안 가고 뒷동산에 가서 꽃냄새를 맡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틀 삼일되면 은안 되죠 그래나 똑같아요 일탈은 가끔 자이 지금 이걸 보면 S라인이죠 아주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<웃음> 이게 S라인인 겁니다 S라인 그냥 둥글게만 하면 안 되고 직선이어도안 된다는 얘기죠 지루하니까 오늘부터는 두 장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, 두 장씩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냐면요. 어. 그두 장을 한장 쓰는 시간을 다 쓰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.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. 이 종이가 한 10년 넘은 작품지네요. 참 좋은 종이. 국전이나 뭐 도전 이런 데낼 때만 썼던 종인데. 뭘 웃자. 어흑 자 이런 획이 얼마 안 되는 글자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안에서 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별로 없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드러내야 돼요 음과 양 운동과 휴식 빠르고 느림 첫을절 3절이라고 할 때도 이 절을 쓰기도 하죠. 오! 기울어졌네요, 일부러. 그 대신 이좀 여기서 나와서 싹 부드럽게 빼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빼주는 것은 책을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. 돌에 새긴 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까지 할수 없죠. 이런자도참 쉬운 데는 아니죠 이번 장이 좀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에요 특히 삐침이 많은 글자들이 어려워요 획이 적으면서 삐침이 많은 글자들 사람인자 이런 것 길경. 이 길경은 책경자로도 많이 쓰이죠 책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책즉 영혼과 삶의 존재와 관계된 어떤 인생에 살아갈 길과 관계된 책을 경자를 붙여줍니다 성경 불경 뭐 참전계경 시경 역경 서경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경 다음의 그 전, 시전이라고도 부르는, 그 다음에 뭐 책, 그 다음에 권,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책을 뜻하는 글자들이 있죠. 길도 자. 경도를 바했다잘 되시죠? 마치겠습니다.